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소개를 드릴 저드멘틱의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요즘만큼 핫하게 핫한 이슈 5G AI만큼 핫한 이슈가 없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AI다 5G다 많이 이 노이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짜 접할 때 5G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저희 생활을 생활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사실 핸드폰의 5G 숫자 외에는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저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분야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저희 쪽 생활과 직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생활이 얼마나 좀 다가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생활 그리고 이런 산업 구조에 대해서 저희 어드밴텍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고 그런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고 개발의 나가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5G, 5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빠르다, 뭐, 리던더트, 그러니까 로우 리던덕이하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었을텐데 사실 이 좋은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냐, 산업, 그, 산물 인터넷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냐 이런 부분들은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그니다 데이터도 안정적이고, 이제 하이 가용성을 확실히 늘려주고, 또 이제 반응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정, 뭐 자율주행, 주행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 생명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5G가 사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속도가 빠르고, 밴드리스가 넓기 때문에 고 AI 같은, 이제 고 AI 같은 전문적인 그 데이터 양이 많은 그 데이터 트랙도 커버가 가능하고, 또 4K다, 5K다, 그런 고화질 영상들이 무선으로 전송이 돼도 끊김없이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되게 친숙하게 된 어떤 네트워크이고또 비용적으로 되게 저렴하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된 내용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고 빠르고 좋은데 과연 저희한테 어떻게 사용되고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을까요? 과거에 이 5G에 대해서 많이 노, 그 유사한 내용들이 LTE 4G 때도 아마 여러분들께 많이 언급이 되었을 겁니다. IoT s y n 뭐그 다음에 그 전에는 유비커터스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5G만큼 이렇게 대두되진 않았고요. 또 과거와는 다르게 5G 네트워크를 프라이빗화 해가지고 그 기존의 IPS 업체들이 제공하던 그런 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체별로 5G망을 구축하고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LTE도 프라이빗 LTE라고 진행을 했었지만 국내에서 이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았고 반면에 해외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확산을 되었지만 지금 5G처럼 대두되진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LTE 관련해서 프라이빗 LTE로 구축하려고 하면 망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IPS 업체들하고 협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반면에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가면 이음 5G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음이라는 것은 보시면 이제 초고속, 초 초저지역, 초연결이라는 EUM을 따가지고 EUM5G라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는 업체들의 그 신청을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프라이빗 5G라고 얘기하다가 5G 특화나 그 다음에 얘기하다가 지금은 EUM5G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일부 대기업들은 이걸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자로 통신사업자로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통신 그 5G의 망을활용해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시거나 그걸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5G 관련돼서 저희 어드밴텍이 해외에서 특히 지금 해외 쪽 사례를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어떤 사업들이랑 POC를 진행하고 있는지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 쪽에서 진행된 스마트 교차로에서 관련된 RSU 로드사이드 유닛이라는 장비에 저희 어드밴텍 제품이 들어간 사례를 여러분들 좀말씀을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고, 교통사고의 한 50% 이상은 교차로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차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고를 줄일까, 를 지금 그 고민 끝에 나오는 이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은 저희 어드밴텍과 인텔, 그리고 캠제민이라는 업체가 같이 솔루션을 제안하고 지금 대모 POC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교차로에 이렇게 신호등 위쪽에 센서가 있고 이 센서를 통해서 각각 자동차랑 보행자 그 다음에 그 자전거라든지 여러가지 사물들을 디텍팅을 하고 위험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를 바로 안내 그 핸드폰이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를 주는 그 솔루션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쪽 게 위에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로 이렇게 각각 모든 사물들을 디텍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거를 주의하라는 문자, 핸드폰이라든지 안내를 드리는 시스템이고요. 그 장비에 이 데이터들을 받아서, 요 캐비넷 안에, 실제 캐비넷이 아니라 캐비넷 안에, 어드밴텍, 저희 밖에 있는 8 0 0 0스이트 서버 안에, 서버가 이 안에 탑재되어 있어요 인텔 CPU, 그 다음에 오픈비너라든지, 그 인텔의 솔루션 위에, 이제 캠잼이 위에 5G 서비스 플랫폼이 올라가는 것도 있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시티가 상당히 박관받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도 국내에서도 이런 솔루션 서비스들이 가능할 거으로 저희도 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SU 같은 장비들을 어느 쪽에서 사용할 수 있냐고 라 지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교차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여행자 서비스라든지 또그 교통관제, 차량의 이동량을 따라서 가신호체제를 변경하거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선박 쪽, 그 다음에 물류 쪽, 그 다음에 공공안전 쪽, 쪽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5G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 단체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가로등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그 기회 시장들이 열리고 좀 많이 발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도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그 스마트 포인트라는 업체에서 이제 저희 어드밴텍과또 이것 같이 CPU나 이런 고품비로는 다 지금 인텔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들어간 이제 스마트 키오스입니다. AI 키오스인데 보시면 이제 일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매장, 실내, 또는 이제 버스, 또는 뭐이 공공시설, 이 안쪽에 실내에 있는 키오스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키오스크 안에는 이제 뭐 조그만 PC, 그리고 아니면은 그 보드의 이제 반제 조립 상태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제품은 이제 공업 또는 이제 그 스마트 신호등, 가로등 이런 쪽에 이제 그 외에 설치되는 그 시나리오 제품이 기획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큰 스마트폰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AI 카메라, 카메라가 들어있고, 이쪽에 보시면 스토리지, 여기도 저의 그 스카이 8000 시리즈 서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키오 스트링대로 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원, 그 다음에 신호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퍼블릭한 공, 강구, 그 공, 장소에 세워두고, 과거에는 이제 와이어 네트워크를 썼다 그러면, 5 네트워크를 쓰면서, 그, 그, 사람, 나이,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을 인식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뭐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어나운스 할수 있는 안전정보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를, 바로가 보낼 수 있는 이런 키오스크들도 저희가 지금 미국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해외 전시 쪽 보면은 저희가 요 업체가 해당 그 장비를 가지고 전시 부스에 참가하는 것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드밴텍하면생각하시는 부분, 분들, 많은 분들이 어드밴텍하면산업용 컴퓨터, 산업용 시장 쪽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5G 관련해서는 스몰셋이라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업체랑 플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저희 펀처트리지 서버에 젠텍이라는업체에 SDR 카드를 꽂고 그다음 에 관련 안테나를 꽂아서 이 시스템 하나가 5G 기지국 역할을 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하나로 좁은 공간. 특수한 그러니까 한 구역 내를 5G망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도식도로 보시면 좌측에 이제 각종 디바이 디바이스들이 그 5G를 통신을 하고 지금 다음 사례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f w a 1210VC라는 이 조그만 테이블탑 장비에서 장비가 게이트의 역할을 해서. 5 시그널을 보내주고요. 해당 장비, 스카이저의 8 1 3이 장비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는 이 데이터, 이 서버 하나로서도 올, 올인원으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드파티 솔루션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패키지 필요한 추가적인 솔루션들을 얹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뭐 분리, 물리적으로 서버를 분리하거나 가상화해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로 드리고 오늘 설명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일본에서, 있던, 대만에서 있던 사례는 저희가 비전장비 비전장비는 아시겠지만 고속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도 좀 고해상도의 영상을 와이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보내고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물론 이제 장비의 어떤 그 검사의 장비의 화질이나 뭐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무선, 카메라에서 받은 데이터를 무선으로 받아서 비전 검사를 하고 페일, 패스를 판단을 하고 그걸 이제 빽대다고 보내는 요런 솔루션들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전 장비를 우선으로 터치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지금 젠텍이라는업체랑 같이 콜라 토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건 카메라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젠텍이라는 업체가 이걸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이제 멀티스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토스캔하는 부분, 또드럼을 통해서 뭐 37% 정도의 어떤 스캔 타이밍을 감소했다, 줄였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그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디텍트하는 이런 성과도 얻어서 상당히 도입효과가 좋았다는 라 그런 내용들의 사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시장에 서 저희 제품이 들어간 이유라 저희 제품이 왜 그런 쪽에 반영 적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크게 스카이라는 이름하고 FWA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스카이라고 해서 저희 뭐 교육시장에 있는 스카이는 아니고 저희 제품 모델이 스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스카이 서버에 이제 그 각각 사용 목적에 맞게 6000스리즈, 7000스리즈, 8000스리즈 9000스리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드밴탱은 이렇게 베어버 타입의 화이트박스 타입의 그 서버도 제공을 하지만 고객의 요구에 맞게끔 저희 메인보드랑, 그 다음에 저희 특화된 샤시, 우료 쪽에 맞는 샤시들, 뭐 이런 특화된 샤시를 통해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공급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그래픽 관련돼서 액세레이터로 엔비디아, 또 인텔의 오픈비노를 탑재한 저희 배가카드 같은 것도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AI라든지 그런 좀더 전문화된, 특화된 솔루션도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드밴텍이 이제 산업용 PC의 안정성, 산업용 뭐, PC에서는 선두주자다 이런 말씀이 되지만 저희가 서버 관련돼서도한 20년 이상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낯설고 어드벤텍이 서버를 서버를 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20년 정도 저희가 서버 관련된 비즈니스 세운 이력도 있고요. 또 하드웨어 제조를 잘하는 게 저희 어드벤텍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의 제조, 그다음 생산 능력, 기획 그 기획, 그 개발 능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서버에서도 캐리어그레이드의 서버 제품들도 개발, 그러니까 생산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라든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 또는 RSU 같은 5개에서 돌아가는 그런 서버들 제품을 위해서 이제 NBS 레벨3까지 획득한 서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서버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몰셀 같은 이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스몰셀은 아까 이쪽 서버의 서버가 이 제품 서버 패키지가 이 안테나를 가지고 이게 IU 그다음에 CU DU를 올인원 패키지로 이제 구성한 을이 스몰셀 장비 하나를 통해서 뭐 이제 필요한 뭐 항만이라든지 인류세타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5G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여러 그 고객분들이라든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관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되게 좀 친숙하고 익숙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왜 데이터를 남의 서버에다 갖다 놔야 되냐라는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사용한다는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저희 와이드 스택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렉타입의 그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 온프라미스로 구축형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파스 형태의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냥 스토리지 형태의 클라우드에서 이제 AI 분석까지 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가능한 이런 패키지 형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셀 솔루션과 와이드 스택을 합치면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제품이 되고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원이라든지 각종 스마트 시티, 공사 현장, 그 다음에 팩토리에 필요한 그런 파망을 구축할 수 있게 상황을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구성할수 있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또 어플라이언스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안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안 쪽 전문된 이제 서버 제품들입니다. 그테이블터부터 투유. 저희 유 하이퍼포먼스 있는 전기까지 다 제공되고 있고요.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오디 m 모이 m 같은 것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안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제품을 커스마이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5G같이 밴드리스가 많은 폭을 차지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저희가 5 0 0 g 까지 카드가, 네토어 카드가 지금 개발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예로 아에 제품의 100G 카드를 여덟장 두면 800G의 슬로우아웃, 트루포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희가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하드웨어 유지보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제 키지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BMC, 뭐 IPMI 통합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버 아이 매니저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뭐 이제 서버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파워 상태, 볼티지, 팬, 템퍼레처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그 알람, 메일, 뭐 문자, 뭐, STG 통해서 알람을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런 형태를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온 데이터들을 API를 통해서 이제 별도의 서드파티 그, 툴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툴이라든지 서비스하는 소,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제품의 예지보전이라든지 운영상태 그래서 관리 포인트를 낮추고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텍이 하드웨어만 제공하고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뿐 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알아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드밴텍은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문회사.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빌드투오더서비스라고 고객들이 원하는 사양대로 저희가 생산을 해드립니다. 풀패키지고 레벨10이라고 그러면 레벨10이라는 저희 풀시스템까지 다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웃음> 빌드 뿐만 아니라 컨피그레이션투오더서비스라고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사양에 맞게끔 국내에서도 변경을 해서 구성을 해서 납품이나 공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의키노치에서도 그, 저희 대표님이라든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그 이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평에다가 이제 공장 서비스센터를 확장한 것도 이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성, 원하는 제품 그런 것들을 바로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어드밴티의각종 다른 제조사나 이런 부분 보다 저희가 강력 강력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저희 RMA 센터, 그 다음 물류 센터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제조업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서 여기저기 제품이나 장비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RMA 등을 현지에서 저희가 협의 통해서 현지에서 받을 수 있을 수가 있는 이런 네트웍도 구성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하고 코어하는 데 가장 강점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드벤텍의 강점은 지금 뭐왜 왜 어드벤텍 서버가 좋냐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제품들을 생산, 개발,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과의, 고객과 밴더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파트너십에 근간하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이런 비즈니스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또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 하는 저런 비즈니스를 국내에서도 확대하고 할수 있는 여러 파트너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시기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장비라든지 모션 장비라든지 밖에 보 이제 라이다 장비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가진 업체들이 저랑 희 같이 협력을 하면서 다양한 시장 또 아픈 시장도 이렇게 개환할수 있도록 저희 어드밴텍이 항상 옆에 있다고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저희 아이디어 준비된 것들을 항상 공유하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또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좋은 정보가 얻어 가시고 나중에 또 좋은 선물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